안녕하십니까. 7월 2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초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했는데요. S&P500 지수에 상당된 9% 정도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3분의 2가량이 예상치를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가 기대되자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한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유는 사우디가 증산은 오페플러스 산유국들의 협의로 결정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급 우려에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했네요.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과는 별개로 달러의 향방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달러는 상품 가격을 높이게 되고 결국엔 기업 실적 예상 전망치를 하향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회복은 시장에서 투심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결과에 따라 증시의 반등 지속이 계속될지 지켜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7% 매도 53%로 매도 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 매도 94%로 역시 매도 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9%, 매도 41%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증시 움직임이 연동될 것으로 보이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금 11,700포인트와 12,6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5달러와 10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680달러에서 17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잘 주시하시며 시장 이슈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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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